제가 내걸야 된다 안녕동티뷰 동티뷰 나한테도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데 사고 발생시 당장 어떻게 해? 뭘 해야 할지 또 교통사고 합의 과정도 잘 모르겠고 복잡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 동티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손에 안 보고 내 권리를 찾으려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어야 좋을 것 같아 동티뷰 이제 한 가지씩 좀 알아볼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원은 땡땡 의원이참 좋아요 동투비, 이게 무슨 말이냐 교통사고 발생 시엔 보험사 직원이 땡땡 의원이참 진료도 잘하는 곳이니까 병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고 내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동투비, 왜냐하면 대부분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보험사 자문병원 그러니까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병원인 거지 자문료를 챙기는 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들은 보험사에 유리하게끔 진단주 기간을 낮춰서 진단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혹시라 합의 과정에서 불리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번은 자문병원에 하게 되더라도 진단 만큼은 다른 병원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합의시에 유리하다는 거야 두번째 합의내용 중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사인하지 않는다. 동티비오, 이건 뭐냐면 만약 내가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사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 중에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내 진료기록을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자문병원을 통해서 또 다른 견해로 바꾸고 결국엔 소송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인 거지. 동투비오. 이런 경우에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알았지, 동티뷰? 그리고 세 번째. 후유증을 염두에 신중하게 합의 동투비 만약에 말이야 입원이 힘든 입장이라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고 몸 상태를 잘 알아보야 해 교통사고 발생 시엔 간혹 나중에 이상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합의를 볼 필요가 없어 나중에는 보상 요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진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거지 네 번째 최대한 과실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동투비율 당연히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최대한 나한테 적은 과실 비율을 적용해서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보상 담당자는 대인 대물 협상을 쉽게 하고 보험사 측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쌍방의 과실에 가깝게 과실 비율을 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조금 높여서 얘기한다는 거지. 동투비율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과실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다섯 번째 금전보상에 믿기에 회유되지 말자 동티비요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바로 장기입원이야 왜냐하면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보상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인 거지 즉 입원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보상금액이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직원은 입원비를 대신 돈으로 주겠다면서 슬쩍 퇴원을 권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도 상태를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여섯 번째 MRI, CT 촬영비는 내가 내야 하는 건가? 동트비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되는 내용이야. 사실 MRI나 CT 촬영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되는 거고 사실 내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알아두어야 할것 같아. 동트비 보험사의 규정에 따르면 MRI 비용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진단서에 부상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촬영 후에 문제가 없더라도 MRI와 CT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있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어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일곱 번째 일하지 못해서 생긴 휴업 손해액의 보상 청구 동티비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급여자일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든 되지 않던 상관없이 법적으로 휴업 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연봉자의 경우 만약 한 달을 입원하게 되면 내 연봉의 한 달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받게 되는 거고 2주, 3주 동안 입원하게 되면 주간 휴업 손해액을 계산해서 보장받으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동티비 만약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225만 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면 유익하겠지 동티뷰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실제로 운전자의 50% 이상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고 있어도 일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합의를 본 후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보험사는 무조건 나를 위한다는 생각은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 알았지? 동티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에 설명한 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